속보입니다. 11월 19일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이오지마 화산이 폭발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열도에서 규슈의 3개의 화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 화산을 포함하여 5개의 화산 그리고 후지산 바로 옆에 하코네 화산까지 총 9개의 화산이 화산재를 뿜어내며 연쇄폭발을 하면서 후지산의 대폭발에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지진이나 큰 화산폭발 이후에 주변 지역의 군발지진이나 연쇄 도미노 화산폭발을 일으키며 일본열도가 침몰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작은 화산들이 연쇄폭발을 하고 작은 규모의 군발 지진들이 연쇄 발생을 하면서 그것들이 방아쇠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규모 8이나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나 백두산이나 후지산, 통가의 해저화산 등과 같은 거대 화산들이 대폭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진이나 규모가 큰 화산들의 폭발만을 우리가 주의깊게 보지 말고 작은 규모의 지진들이 연이어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거나 소규모의 분화들이 폭발하여 발생하는 것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며 이 동일본 대지진 역시 그러한 소규모 군발 지진과 소규모의 중소형 화산들이 연쇄 폭발을 하여 일본 정부에서 정식 조사를 하던 중에 한달 정도 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 일본에는 9개의 화산이 화산재를 뿜어내거나 주변 해역의 위험 경보를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9개의 화산들 중에서 일본 규슈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현재 분화경계 레벨 3 입산 규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스마 이오지마 화산이 현재 분화경계레벨2 화구 주변 출입동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 규슈의 화산재를 현재 뿜어내고 있는 화산은 이 사쿠라지마 화산이며 현재 이 스와노세지마와 마찬가지로 분화경계레벨3 입산 규제형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 도쿄 남부의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화산들을 살펴보면 은 먼저 이 니시노시마 화산이 현재 화구 주변 경보 입산 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밑에 위치해 있는 해저 화산인 이 가이토쿠 화, 해, 그 화산 가이토쿠 해산에 대하여 현재 이 주변 해역 분화경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위치한 화산인 훈가아산의 화산 역시 이 주변 해역 분화경보로 표시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이오지마에 대하여 화구 주변 경보, 화구 주변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후쿠토쿠 오카노바 역시 화구 주변 경보화 위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에는 후지산에서 3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학권의 화산이 폭발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11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일본에서 화산재를 내뿜고 있거나 분화 위험이 있는 큰 화산은 9개가 있습니다. 특히 11월 19일 폭발한 것으로 판명이 된 도쿄 남부의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이오지마 화산은 2015년 12월 1일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대학의 알버트 질스트라 천체 물리학과 교수가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10을 선쟁해서 이 몰케이너 카페의 블로그에 발표했으며 그 선정 기준은 이 앞으로 100년 안에 분화할 것 그리고 파국적인 분화일 것이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화산들 중에서 일본의 화산이 두 개가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 큐슈의 이 아소산과 11월 19일 폭발을 한 일본 오가사월에 도의이오지마 화산이 있습니다 특히 이오지마 이 화산은 가장 위험한 전 세계의 화산 중 1위로 뽑혔습니다. 그 10개의 화산을 순위대로 살펴보면 먼저 1위가 일본의 이오지마, 2위가 니카라과의 아포에키산 3위가 이탈리아의 플레그레이 평화. 그다음에 4위가 일본의 아소산, 5위가 멕시코의 트랜스멕시코 화산대, 6위가 일본의 인도네시아의 아궁산, 7위가 카메룬의 카메룬산, 파리가 필리핀의 탈산 9위가 필리핀의 마연산, 10위가 인도네시아의 켈루트산입니다. 11월 11일 폭발한 일본 오가사라 제도의 이오즈마를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본 이유를 보면 은 이오즈마는 수천년 전에 해저의 화산활동 때문에 융기해 탄생한 섬이며 오가사와라 제도의 남단 근처에 위치해 있고 섬의 남서쪽에는 이스리바치산이 우뚝 서서 있습니다. 이오지마의 가장 큰 문제는 마그마 때문에 1mm씩 4년에 융기하는 이 세계적으로 드문 페이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세계에서 일본 규슈의 아소산 역시 네번째로 위험한 화산으로 선정된 이 이유는 일본 규슈 아소산에서는 이 지난 30만 년 전부터 9만 년전 사이에 네 번의 거대한 칼데라 분화가 있었으며 이 특히 아소 사로 불리는 마지막 분화는 일본에서 발생한 칼데라 분화 중에 최대였으며 화산재는 에도, 지금의 도쿄죠 에도까지 도착을 했고 화세류는 규슈의 거의 모든 지역을 강타했습니다.